기금성이 이제 LG로 바뀝니다. LG. 기금성이 이제 LG로 바뀝니다. 역히분이 이제 LG로 바뀝니다. r 이 이제 LG로 A 지 i t t l e bit. The top of h o h o h o h o h I'm g o i o u d i y I'm <laughs> sorry.